안녕하세요. 이번 작업은 스포티지 QL 더폴드 합법 인증 LED 헤드랩 튜닝입니다. 지난번 순종 LED 안개등 작업을 함께한 차량인데요. 현재 불법 LED 전조등 장착으로 인한 검사 통과 불가 문제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밝기로 인해 합법 LED 제품으로 교체하는 케이스입니다. 입고 후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항 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칸델라 수치는 LED인만큼 준수하나 조사각이 우측 상향으로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터미네이터 SP 바이펑션입니다. 스포티지큐과 같은 2등식 프로젝션 타입에 적용 가능하며 국토부 인증을 받아 검사 통과 가능한 합법 LED 제품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모두 LED를 지원하며 제품 보증기간 2년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죠. 다만 모든 차량에 장착이 가능한 게 아닌데요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캡을 탈거 후 기존 LED 제품을 제거합니다. 보라비 얼라들드를 장착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광원도 잘 나오고 방열팬도 잘 작동하고 있네요.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와 더불어 제조사가 이도하는 밝기 구현을 위해 조사각 조절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절로 확인한 운전석 쪽 수치입니다. 조수석 쪽 수치고요. 차량 등록증에 검사 통과를 위한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과 전산 등록을 진행합니다. 해당 튜닝을 위한 별도의 구조변경이나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더욱 세련된 디자인과 광량의 라이트를 희망할 경우 순정 LED 헤드라이트 튜닝을 추천합니다. 이상 스포티즈 QL 더 볼드 합법 LED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